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콩식 딤섬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하트스푼과 딩딤1968을 만나 만든 바베큐 포크번입니다 어 딩딤1968의 시그니처 맨죠 단단단단의 최고봉 차슈바오 차슈바오가 하트스푼의 기술력과 만나 이렇게 바베큐 포크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어 너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이 제품을 살펴보실까요? 이 바베큐 포크본을 열어보면 은 포크본과 크런치 토핑 소스가 들어있어요 이 포크본은 총 6개가 들어있고요 어, 크런치 킹 소스는 총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당 이 크런치 킹 소스를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은 크런치 킹 소스에 점선이 있어요. 점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점선이 있어가지고 이 점선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바베큐 포크보는 손이 엄청 꽉찼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따가 한번 조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안에는요. 엄선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바베큐용 소스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안을 꽉꽉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은 육즙이 팡팡 터져서 그 크런치 소스의 단맛과 이 바베큐 양념의 짠맛이 단짠단짠 조화를 이루면서 맥주 안주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니까 어서 빨리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니까 조리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조리 방법은 에어프라이어나, 어, 오븐으로 조리하시면 되는데 전 집에 오븐이 없어서 에어프라이어 할 거고요. 우선 요 바베큐 포크번을 크런치 소스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발라주신 다음에 예열된 오븐 있잖아요, 그 에어프라이 어 있잖아요. 예열된 에어프라이에 음. 어어세개 정도, 한 개에서 3 개까지는 20분, 그다음에 한 개에서 6개총6 개가 들릴 때 이걸 다 조리하시려면 한 23분 정도 구워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조리해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놀람> 이총 6개의 번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는 크런트 소스를 안 발랐고 나머지 5개는 발랐어요 그러면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넣, 넣을게요 여러분 이게 안에가 꽉 찼나 봐요 진짜 묵직해요 하나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에가 진짜 묵직해요 어. 묵직해 그럼 에어프라이어에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냄새가 미쳤어요. 장난아니야. 짜잔 여러분. 와 비주얼 장난 이니죠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달달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어 얘는 아까 제가 크런치킹 소스 하나 안 바른 거거든요. 얘만 색깔이 좀 연하죠. 저는 24분 정도 구웠는데 보니까 한 22분? 그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음. 네, 조리를 해왔고요. 어, 제가 살짝 오버콕해서 좀더 어, 여기 가장자리가 좀 타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음. 그거 여러분들은 그 에어프라이 출력 상태를 보시고 시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맥주랑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술을 이제 못 먹고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대신 탄산과 함께 먹을게요. 자. 크런치킹 소스 바른 것부터 한번 거치? 거치 약간 바삭바삭해요. 어.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궁금해. 어떤 맛이지? <웃음> 음. 음! 음! 이거 왜 맥주랑 먹는지 한입 먹자마자 알것 같아요. 거는, 겉에는 크런치크 소스를 발라서 되게 달콤한데, 안에 요, 고기 있죠? 고기들. 꽉찬 고기들. 고기는 바베큐 양념 때문에 짜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달달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짠맛이 같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단짠단짠 조화가 최고네. 그리고 겉은 약간 바삭바삭.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속은 되게 촉촉해요. 와,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안에가 꽉 차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너무 좋아. 그럼 다, 요번, 두 번째 먹을 때는 크런치킹 소스 안 바른 거 얘는 제가 하나는 안 발라봤거든요 맛이 어떨지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얘는 확실히 크런치킹 소스를 안 발라서 앞그 겉이 아까보다 바른 것보다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음. 먹어볼게요 음. 음. 크런치킹 소스가 중요한그 달달한 맛의 크런치킹 소스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크런치 바삭한 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실 때 저처럼 모음하지 마시고 크런치킥 소스를 잘 바르신 다음에 응? 구우셔서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도 매력이 있어 안에가 꽉 차고 육즙의 그 고기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크런치킥 소스를 안발랐다 보니까 고기 육즙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베큐의 맛은 짭짤로만 맛은 나는데 달달한 맛은 좀 없을 뿐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도 제가 먹 또먹나다면 요걸로 먹겠습니다. 아, 요게 단짠단짠이 진짜 맥주의 최고한 주유 짝꿍이라고 할만한 것 같아요. 음. 한번 속을 보여드릴게요. 고양님고양님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요. 여기 아내가아내가 와, 다 고기야, 고기, 고기. 아, 내가 진짜 값졌어 진짜 와 음. 이게 한입 베어물면은 안에서 육즙이 탕하고 터져나는데 오 확실히 안에 내용물많으니까식비는 식감이 너무 좋다 음. 이거는 영화 보거나 그럴 때 끝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맥주랑 음? 단짠단짠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음. 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있죠 바베큐 양념된 돼지고기. 요거에다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네, 오늘은 홍콩식 딤섬이죠 핫디스푼과 딩딤1968이 만난 바베큐 포크로버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와. 진짜 요즘에 날로날로 이런 밀키트가 이런 조리식품이 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색적인 맛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안에 고기가 많아가지고 육즙도 팡팡 터지고 씹는 식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겉에 발라져 있는 크런치킹 소스 때문에 달달하고 안에 그 고기 때문에 짭조름하고 와 이게 진짜 맥주안주로 최고일 것 같고 영화 보면서 하나하나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 여러분 집에 나,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맛있는 음식, 이색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어? 한잔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상 마무리하고 편하게 먹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